자,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에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희 첫 번째 에어스트림은 저희가 렇게저 어 저기 보이죠. 첫 번째 19피트였던 어 저희 치앙마이는 저렇게 어 기생충 텐트 콜라보로 해서 이렇게 탑으로 설치를 했고요. 어 보헤미아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탑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붕 형태로 어 오두막과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서 장철로 분위기를 이렇게 맞췄고요. 음, 이제 내부를 보셔야겠죠. 자 어떻게 변했을지 짠, 다라라라, 따 다라라라, 엄청 크죠. 28피트라. 어, 일단은 상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일 조명을 설치를 했고요 어, 스위치도 이런거,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렇게 무드 톤으로 이렇게 해서 맞췄고요 냉장고. 냉장고도 기존의 감성 카라반이랑은 다르게 좀 사이즈를 키웠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우측에도 이런 식으로 벽등, 네일등을 설치를 했고. 어, 여기는 저희가 치앙마에서 공수해온 이제 범랑 접시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줘봤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 우드톤에 맞는 이제 저희가 턴테이블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어 있고 등나무 랜턴도 저희가 치앙마에서 직접 공수해온 걸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여 분까지는 앉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6 분으로는 예약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4인 정도가 넉넉히 편하게 앉아서 내부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U자형 테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곳곳에 이제 이렇게 소품은 저희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제 냉장고에도 이렇게 디스펜서가 분위기에 맞춰서 두 종류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역시 치약마이에서 공수해온 범랑식기라든지 우두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그 침실 공간은 이제 이렇게. 더블에서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에서 세분 정도는 놓으실 수 있고, 요 한쪽에 간이 싱글 베드가 되어 있는데, 어 성인, 큰, 덩치 큰 분이 이렇게 주무시기에는 조금 좁으실 수도 있어요. 이 사이즈가, 저희가 애매하게 조금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은 베드에서 뭐 이렇게, 주무셔야 돼, 바닥에서 주무셔야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에어스트림, 보헤미안이라는 모델이구요. 분위기가, 어, 치앙마이안는또 다르죠.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웅장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식기 도구들이, 이런 식으로, 뭐, 냄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와인 잔뭐 접시 그다음에 식기류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외부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을 탁 열면 정면에 이 이렇게 잣나무 숲을 잣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어, 힐링하실 수 있게 이렇게 뷰를 잡아 봤고요. 어, 다른 쪽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쪽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독립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크닉 테이블, 앞에 저렇게 화로,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음, 그물그네랑 객체어랑 또 라탄 이제 피크닉 체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뭐 기후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고, 어, 이렇게 하늘도 보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렇게 스트링 전구가 여기 보헤미안만 단독적으로 어, 비춰주게 됩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자, 캐모네 두 번째 스트링 보헤미안. 이것도 지금 4월. 5월 첫째 주까지 어린이날 연휴까지 예약을 열어놨는데 바로 다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5월달 거 예약 열어서 받을 거고요. 그럼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꼬